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 정구입니다 팀 하하 놀라셨나요? 한국인이라면 지나가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화이트데이 그리고 화이트데이를 제작한 국산 게임 제작사 손놀이 이번 시간에는 이 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린 시절 많은 이들을 겁에 질리게 한 화이트데이 수위 아저씨 때문에 벌벌 떨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텐데요. 바로 이 화이트데이를 제작한 손놀이 아니 손놀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임회사이자 가장 운이 없는 게임 제작사로 부를 수 있습니다. 때는 1992년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인천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으며 그렇게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당시 게임 개발사인 소프트라이의 눈에 띄인 개발팀은 소프트라이의 정식 개발팀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초석이라고 할수 있는 전설같은 게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게임 역사적으로 많은 전환점을 가져다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손놀이가 처음 만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10만장이라는 어마무시한 판매고를 올렸으며 제1회 한국게임대상 대상과 제 1회 신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하며 그 위상은 더더욱 높아졌으며 손놀이 아니 손놀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놀이는 1995년 다크사이드 스토리라는 게임을 제작합니다. 직접 해보진 않았어도 어디선가 어디에선가 많이 봤었던 이 게임은 현재까지 많은 국산 액션 게임 중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의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게임으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의 명성을 이어받아 어마무시한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한 베타 테스터가 인터넷상에 다크사이드 스토리에를 배포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야 말았죠. 어쩌면 손놀이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게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지금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1993년 출시한 레이디안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씰 레이디안은 어스토니아 스토리와 함께 한시대를 풍미한 게임이며 이에 당연하게 상당한 완성도와 게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은 정품 게임을 기준으로 버그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인 게임인데 대략 판매량은 2000장 정도에 그쳤지만 패치 다운로드 수는 무려 몇만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매우 개판이던 시절 국산 패키지 시장에 황금계의 끝자락에 등장한 게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희대 명작 악투러스입니다 악트러스는 당시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던 창세기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악트러스의 등장 배경도 참 신기한데요 당시 한국의 게임 산업은 매우 초창기였기 때문에 게임이란 걸 가르치는 기관이나 인재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똥남 아니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만든 회사인 IMC게임즈 의 대표 김학규는 현장에서 뛰었던 경력감을 살려 게임학원에선 많은 학생에게 인기를 얻는 강의를 펼치고 있었죠. 당시 김학균은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만드는 걸 꿈꾸고 있었으며 당시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수강 중인 학생들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세웠고 많은 능력 있고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은 이에 참여 의사를 적극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개발 경력도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게임을 만드는 건 당연하게 무리가 있었죠. 아마 강행했다면 저희는 20년씩이나 빨리 똥나무를 만나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무리라고 생각한 김학규는 뜻이 통하는 손놀이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렇게 출시한 악튜러스는 원고지 2만장이 넘어가는 치밀한 스토리와 당시로선 혁명적인 그래픽으로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며 해외로 수출됨과 더불어서 당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던 일본의 많은 rpg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악튀러스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pc패키지 시장의 황금기의 끝을 달리던 중 출시된 악튀러스 그리고 이 시장에 마침표를 찍은 작품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잘 아시는 바로 화이트데이입니다 2001년에 출시된 화이트데이는 많은 기술력의 집합체로 당시 국산 공포게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임과 더불어서 국산 패키지 게임 시장에 막을 내려준 아주 아이러니한 게임이죠 당시 1인칭 게임 그러니까 FPS는 상당한 기술력을 지녀야 만들 수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손놀이는 자신들만의 엔진 일명 왕리얼 엔진을 직접 개발하여 게임을 제작하였고 2001년에 제작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720p의 화질 1280 곱하기 720의 해상도를 지원하며 심지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능도 있다고 하니 당시 게임들 중에서는 기술력이면 기술력 게임성이면 게임성 못하나 빠짐없이 아주 독보적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5억이라는 당시로선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화이트데이였지만 명성에 비해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화이트데이는 발매 당일날부터 크랙이 풀렸으며 이틀만에 각종 공유 사이트에 복돌이가 풀리기 시작하였고 이는 겉잡을 수가 없는 규모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초기 화이트데이의 판매량은 3000장 정도인데 패치를 다우로드한 건수는 15만건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세기말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아니고 정품 사용률은 50명 중한명 꼴이었죠. 안 그래도 악트러스에서 복돌이 때문에 고통을 받은 손놀이는 칼을 뽑았고 게임의 최초 유포자 4명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 대상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이유로 손놀이는 졸지에 미성년자를 고소한 쓰레기 회사로 낙인이 지켜버렸고 우매한 복도리 유저들은 공유정신이라는 개논리를 펼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손놀이 아니 손놀이를 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원술 대표는 다 칼로 쑤시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유저들의 인식상태가 제주도 지하한반수로간 데에는 잡지사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게임 잡지는 정품 게임을 번들로 끼어팔게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잡지가 잘 팔리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점점 경쟁이 심해지면서 출시된 지몇 달도 되지 않은 최신 게임들을 번들로 내놓기 시작하였고 디아블로, 케이크3, 문명보 등 당시 초대작 게임들을 끼어팔았고 적게는 한개 많게는 게임을 세개나 번들로 끼어 팔면서 그야말로 눈물의 똥꼬쇼를 일삼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은 곧 번들로 싸게 풀릴텐데 굳이 정품을 싸서 써야 하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만들어버렸으며 당연하게도 화이트데이를 번들로 끼어 파는 잡지는 완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똥꼬쇼는 얼마 가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하얗게 불태워버렸고 거의 모든 잡지사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임잡지는 월간게이머즈 하나뿐일겁니다. 이렇게 아주 막장으로 개놀리까지 펼치면서 적반하장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손놀이 아니 손놀이를 본 많은 게임회사들은 더이상 패키지게임은 한국에서 답이 없다고 느끼고 점차 온라인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결말이네요. 이후 그렇게 엄청난 흥행에 실패한 손놀이는 애초 개발자들인 모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경영을 맡아줄 회사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2년에 한번 꼴로 총 13번에 걸쳐 현재까지 손놀이는 도살장이 되지 마냥 여기저기 팔려다닌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패키지라는 꿈을 품고 있으며 물론 13번이나 팔려다니면서 손놀이의 원연 멤버들은 이미 다 터진지 오래고 오직 손놀이의... 대표인 이원술만이 손놀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놀이라고 불리는 손놀이는 패키지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데이는 2015년 모바일로 부활하였으며 생각보다 괜찮은 리메이크, 괜찮은 게임성, 그리고 과거의 향수까지 더불어져서 괜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PC버전과 PS4버전까지 2017년에 출시하였으나 PC버전은 모바일을 그대로 PC에 이식한것 마냥 난무하는 버그들과 싸워야 하고, 게임 또한 향수도 느낄 틈새도 없이, 미완성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현재 스팀 평가는 복합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유저들은 추억팔이라면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화이트데이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복돌이 좀 제발 그만 써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은 사실상 이런 셈입니다. 뭐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네요. 여파로 현재 손놀이가 VR판으로 제작 중인 화이트데이트 스완송도 이딴 식으로 내놓을 거면 내놓지 말라는 여러가지 보일 정도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낸 손놀이 그들이 만들었던 게임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피어난 명작들이었으며 실제로도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개발 당시엔 게임을 개발하다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환경에서 엄청난 열정으로 게임을 개발했었으며 어떤 의미가 되었든 간에 한국 게임의 퀄리티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으며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하면서 한국 게임의 지평을 넓혔고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게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게임을 제작한 여러가지 의미로 한국 게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손놀이 그들이 제작한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다크사이드 스토리 포 같은 사과 악트러스 강철제국 등등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명작을 탄생시킨 게임이지만 콘솔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다가 드림캐스트의 이식이 무산되고 소울리스의 풀스트 개발 또한 무산되면서 이 온라인 게임에도 콘솔에도 정착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으며 현재 화이트데이는 열심히 팔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새롭고 놀라운 신작을 들고나서 다시 한번 제2의 손놀이 아니 손놀이의 전성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